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지만 가끔은 힘들고 외로운 당신에게 더 이상 스스로를 닥달하지 말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당신은 충분히 즐겁게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온 김해남 박사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그녀는 지금껏 살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산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서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다 잘해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자신의 삶의 즐거움들을 놓쳐버렸다는 건데요. 그러다가 22년 전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집안도 병원도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았는데 세상은 너무나 멀쩡히 잘 굴러갔다고.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고 놓쳐서는 안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통해서 벌써 마흔이 되어버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럼 김혜남 작가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몇 챕터 들려드립니다. 평안한 시간 함께하세요.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지구상에는 명령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청개구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다.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뭘 하려다가도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 싫고 내가 하나 봐라 심술을 부리며 일부러 안 하려고 든다. 어릴 적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해라 라는 엄마의 말에 아우 하기 싫어 책을 덮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알 것이다.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명령을 받으면 그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이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가하면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 한다. 봐,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자율성은 인간의 중요한 본능적 욕구 중 하나이다. 타인의 간섭과 침입을 막고 내 영역을 지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의사표현도 바로 싫어 혹은 안 해. 갓난아기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입에 우유를 넣어줘도 고개를 돌리고 뱉어버린다. 자고 싶지 않으면 죽어도 자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게 안아도 제대로 안으라며 자지러지게 울어댄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이처럼 뭐든지 제멋대로 하려는 아이를 사회라는 테두리에 맞춰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한 통제를 받으면 자율성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다. 말을 잘 들어야만 칭찬과 사랑을 주는 타인에 대해서 극심한 분노와 애정을 동시에 느끼며 그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심지어 학교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하는 등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부모님이 시키고 학교가 시키고 사회가 시키고 사람들이 좋다는 길을 걸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두려워할 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서는 자꾸만 화가 치솟는다. 남들의 눈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내 자신이 싫은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통제하려고 들면 통제그 자체에 예민해진다. 존중받기는커녕 남들에게 또다시 휘둘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어릴 적 부모의 강한 통제 속에 자란 아이는 어른이 돼서 통제받는 것을 유달리 못 견디는 경향이 있다. 상담 시간에 친정 부모와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꺼내는 환자가 있었다.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서 겪고 있는 고생담은 기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말로 시작이 됐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와 숨막히는 일들을 토로하다 보면 어느새 상담 시간이 다 지나가버리곤 한다. 시댁과 친정 모두 엄하고 유난스럽기는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며 어떻게 살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진짜 걱정했던 것은 1년 넘게 상담을 하는 내내 그녀의 이야기에는 그녀가 없었기 때문이다. 늘 그들에게 당하거나 그들과 있으며 겪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신의 인생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없네요. 그들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나는 그녀에게 그들의 역사를 읊는 대신 그녀 자신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들에게 휘둘려 끌려다니는 이야기 말고 그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 말고 그 와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녀는 많이 놀랐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했고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러느라 정작 내팽개치고 버려두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후 그녀는 진료 시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그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년 그녀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는 이야기 물론 친정과 시댁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바뀐 것은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녀가 그들의 역사 대신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자신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친정부모의 횡포와 시부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적당히 거절할 건 거절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휘둘려서 내 소중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 대신 카페를 운영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통제의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올 것.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일 때조차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다. 내가 빨리 해주고 넘겨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다. 회사에 갈때 즐겁고 재밌으면 회사의 입장료를 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장료를 내는 대신 월급을 받는다. 그렇기에 그 대가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스스로를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낀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원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기 위해서 웃어주자. 이렇게 마음 먹어보라. 어떤 상황에서든 주체를 나 자신으로 가져오라는 말이다.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부모도 가족도 배우자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탓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의 역사가 아닌 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고 내 인생을 살수 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꼴보기 싫은 사람과 오래도록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생기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삶이 아닐까. 해봤자 안될게 뻔하다는 말부터 멈출 것.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어느 집 자식이 명문대를 들어가거나 사법고시에 붙으면 동네 어귀에 큰 플랜카드가 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 개천에서 용났다며 모두들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요즘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조건이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란다. 아빠만 벌어서는 사교육비 감당이 안 되니 원래 부자인 할아버지가 필요하고 엄마는 입시정보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빈익부,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해져서 아무리 노력해도 빈부 격차를 좁히기 힘들고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이미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었다고 느낄 때 살날이 창창한 청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된 정서는 집단적인 무력감이다. 무기력이란 에너지가 바닥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의 힘으로 처지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무력감은 생각보다 더 사람을 힘들게 한다. 성폭행을 당했거나 천재지변을 당한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 수치스럽고 무서운 상황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즉 무력감이었다고 한다. 사업에 실패한 뒤 무기력의 늪에 빠져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기는 그냥 실패자일 뿐이라고 한탄하는 40대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째려보며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죽어라 이랬는데 그 결과가 참담한 것에 화가 많이 나 있었다. 그리고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상태였다. 그렇게 상담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만약 아들이 당신처럼 자라서 지금 당신의 위치에 서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그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줄 거라면서 왜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그렇게 가혹한가요? 당신이야말로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잘해오다가 잠시 일이 안 풀려서 어려운 것 뿐인데. 나는 그에게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 주라고 했다. 그리고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니 그냥 좀 쉬어보라고 권유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서 스스로에게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없이 살아온 그는 그뒤 충분히 쉬면서 자신을 독려했다.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명명하지 않았으며 몇달 뒤에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그는 마음가짐을 바꾸으로써 무기력증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인생을 꿈꾸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보다 기뻤던 건 그가 해봤자 안될게 뻔하다. 이런 말을 멈춘 것이다. 무기력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외부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란다. 상황이 확 변해서 무언가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다 변하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적어도 지금 무기력하게 서 있는 그곳은 탈출할 수 있고 가능성이 보이는 또 다른 곳에 닿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 언니가 죽고 나서 나는 살면서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웃음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이다.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우리에게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권이다. 즉,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무기력하게 누워서 천장만 보고 살 건지 일단 밖에 나가 할 일을 찾아볼 건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막상 밖에 나가보면 할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다. 설령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아이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길을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그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렇다고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인생의 길을 잡고 전진하다 보면 작은 결실이라도 반드시 맺는 때가 온다. 비록 그것이 내가 애초에 바라던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이라는 법도 없다. 나쁜 일이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종종 있다. 그러니 노력의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하든 시간은 흘러간다. 구덩이에 빠져서 어차피 미래가 안 보이는데 뭐안될게 뻔해. 이런 자포자기와 다시금 무엇을 시도하든 인생은 흘러간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간이 가는 것 같지만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 10년 뒤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언젠가 병원에 17살의 여학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심지어 밥도 잘 챙겨 먹지 않았다.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진료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뭘 물어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녀가 입을 연 것은 몇 달이 지나서였다. 선생님, 사람이 왜 살아야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뭐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뭐하고요? 그래봤자 어차피 다 죽잖아요. 맞다. 인간은 죽는다. 게다가 광대한 우주와 아득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살다간 발자국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간다. 유한한 삶에도 불변의 가치와 무한한 의미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지키고 후대에 남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이기적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경험한다. 또 누군가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경험은 이 세상에 나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합치감과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은 우리의 한시적인 인생에도 영원성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즉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그래봐야 뭐하냐고. 어차피 죽을텐데... 사랑 때문에 죽음이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차라리 사랑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편이 훨씬 더 편할 거라고.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녀에게 대답 대신 소설책 하나를 권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열일곱 소녀와 소년의 사랑을 그린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였다. 소설의 내용은 이러하다. 여주인공 헤이즐은 17살에 갑상선한 말기 환자. 암이 폐해까지 전이 돼서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 신약이 있어서 여분의 삶을 얻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자신의 삶을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표는 하나, 가능한 한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운명처럼 사랑이 다가온다. 환우들의 모임에서 매력적인 어거스터스를 만난 것. 그는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아픔을 갖고 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책을 바꿔 읽고 존경하는 밴드의 음악을 듣고 게임을 같이 하고 또 헤이즐이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암스텔담을 여행하는 듯 여느 십대들처럼 사랑을 쌓아간다.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서 어거스터스의 목숨을 아사가고 만다. 헤이즐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어거스터스가 죽기 직전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에게 보냈던 편지였다. 훗날 있을 헤이즐의 장례식 추모사를 작가에게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이다. 편지에서 어거스터스는 헤이즐의 병세가 위독해져 집중 치료실에 입원했을 때 몰래 들어가서 그녀를 살펴봤던 날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의 가슴에서는 검은 암세포 수액이 계속 나왔고 눈은 감겨있고 몸에는 관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이고 여전히 따뜻하고 손톱에는 짙은 파란색이 칠해져 있었죠. 난 그의 손을 잡고 우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잠깐 동안 그 애가 먼저 죽어서 나 역시 죽어간다는 걸 절대 모르길 바라는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애를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순 없지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는 고를 수 있어요. 난내 선택이 좋았고 그애도 자기 선택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만약 헤이즐이 어거스터스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원하던 대로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삶이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헤이즐은 어거스터스를 사랑함으로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도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음을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헤이즐은 몇 년간 암에 지배당할 몸뚱이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다 간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쓴다. 거대한 건물을 짓고, 드높은 명예를 위해 목숨도 내놓는다. 그러나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흔적은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을 하면 상처 또한 피할 수 없지만, 사랑은 삶을 더욱더 가치있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아는 일이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죽는 날을 상상해 본다. 내 옆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 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비루했던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일 것이다.